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, 그럼 해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다우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3분기 GDP 성장률이 2.6%로 발표되며 경기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부진한 실적과 전망으로 나스닥이 하락하며 하락 전환했습니다. 특히 광고 수익이 부진하며 투자 의견 하향으로 메타는 24%나 하락했는데요. 아마존은 부진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우려로 시간 외에 18%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. 반면 2 2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소식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. 원유는 중국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원유 수출과 3분기 성장률의 긍정적 결과로 상승했습니다 미 증시가 3분기 GDP의 견고한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일시적인 무역 적자 개선으로 인한 성장이기에 여전히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진행 중이며 내년엔 더 크게 체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많은 기업들도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며 벌써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실적도 좋지 않아 업친데 덕능력이라 증시의 전망은 계속 얻을 수밖에 없겠네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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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. 이전치는 0.6%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하락한 0.5%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엑슨모빌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익 3.67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